러커의 외형적 특징은 시력의 검은 안개를 두고 있으며 눈 눈만이 밝게 빛나고 있어 어두운 곳에서 식별해내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엔티티3 스마일러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지만 굳이 다른 점을 찾아본다면 어두운 곳에서만 발견되는 스마일러와는 달리 러커의 주변에는 항상 어두운 안개가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동에 제약이 없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시력의 짙은 안개는 완전한 어둠으로 색카맣고 한방문자 그룹은 그 안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영구적인 실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매우 밝은 소전등을 럭커에게 비쳤지만 얻은 것 하나 없이 간신히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로 인해 럭커 역시 스마일러와 마찬가지로 몸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눈으로 식별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럭커는 잠재적인 희생자를 발견하면 눈에 띄지 않게 스토킹을 시작하고 목표물이 방심한 사이를 노려 어둠 속으로 삼켜버리는데 럴커의 칠흑같은 어둠에 스친 희생자는 짙은 검은 안개로 변해 서서히 사라집니다. 럴커의 위험도는 눈의 색에 따라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하얀 눈의 럴커는 빛에 민감하다는 약점을 지녔고 노란 눈의 럴커는 시선을 마주하기만 해도 사라지기 때문에 럴커 캐치 중 바로기가 가장 쉬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느리지만 가장 위험한 빨간눈의 러커는 막거나 대치시킬 수단이 없어 혹시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전속력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백룸의 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점두 개를 발견했다면 발길을 돌려 밝은 곳을 향하길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